안녕하세요 블로인포 가영입니다 여러분 바쁜 한주를 보내고 맞는 여유로운 휴일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블로인포에서 카카오플러스친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구독자분들과 좀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서 카카오플러스친구에 매일 저희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블로인포가 선별해서 제작한 한눈에 보기 쉬운 카드 뉴스를 다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제로 선정한 블록인포 카드 뉴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차세대 대안 기술이라고 불리는 해시그래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유일한 기술이라고 평가받으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높은 수수료, 느린 속도,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소모량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수요일에 다뤘던 이오스 BP 담합 사건에서 미루어 봤을 때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1순위였던 블록체인 기술에서 중앙집중화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새로운 방식의 분산 합의 기술이 2015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당시 이 기술을 처음 고안해낸 리먼 베어드와 맨스 하무는그 자체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바로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해시그래프라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해시그래프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분산 원장 플랫폼입니다. 방향성 비사이클 그래프를 근간으로 하는데요. 아, 그럼 해시그래프가 POW, POS, DPOS 등 기존의 합의 알고리즘에 비해 공정성, 보안성 속도, 그리고 증명 등에서 우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시그래프가 사용하는 가시 프로토콜이라는 합의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 볼게요. 어떤 마을에 A1, A2에서부터 A100까지 1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을에 100명의 사람들은 매 순간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A1이 A2에게 이야기를 할때 어, 대화한 시간,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되는 특이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 내용이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거래 내역에 해당됩니다. 매 순간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면서 네트워크에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모두 기록이 되고 이 정보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겠죠. 마치 가십이 유독 빠르게 퍼지듯이 말입니다. 이때 랜덤으로 어떤 거래 내용에 대한 참 거짓을 확인을 하는데 어, 이 거래 내용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가 생략이 되고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처리 성능이 우수하고 처리 순서에 대한 정보들도 비동시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 알고리즘들보다 공평하다고 평가 중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작업 및 증명은 초당 약 3건에서 7건 정도의 처리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죠. 반면 해시그래프는 초당 10만 건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낼수 있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을 지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시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가상화폐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기존 블록체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거래 처리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해시그래프 암호화폐 시장 기존의 합의 알고리즘 들을 대체하고 차세대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분명 현재 해시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데에 대한 비판 그리고 네트워크 노드수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아직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블록체인이 유일한 블록체인이었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두 번째 혁명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기술들 중에서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블록체인 혁명의 또 다른 주인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브로빙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첨 해주세요. 여기서는 저희 일산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재밌게 편하게 서정 해보시죠. 아직 플러스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밑에 있을 테니까요, U R L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